Bang! 안녕하세요. 에너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헌비에요 제가 오늘은 휴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건네 있는 수담 샤브샤브에 갈 거거든요. 수담 샤브샤브는 어, 무한의 필 샤브샤브 전문점이래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꽁! 꽁! 네 여기는 건대 수담 샤브샵에 도착했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 무제한과 무제한 아닌 게 나눠져요 저희는 무한리필 샤브샵을 주문을 했고요 어, 보시게 되면 오시자마자 홍탕과 백탕으로 나눠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아빠가 매운 걸못 드셔서 백탕을 주문했는데 홍탕은 신라면보다 조금 맵다고 합니다 보니까 매장도 되게 넓고 쾌적해요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야채도 썰어 먹어줄게요. 굽 너무 묻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칠리소스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와, 진짜? 음 소스가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리 소스랑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칠리 소스. 음 오늘 단백질 목표를 대달하고 왔어. 눈 깍짝할수야 음. 지금 소고기수판비었어 아빠도 칠레소스 맛있어 여기 나도 난데 그냥 어머님들 모시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백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백분 동안 진짜 실컷 먹을있을것 같아 중간중간에 이런 매콤한 거 먹어줘야지 질리지 않고 많이 먹었어 음. 음. 음. 세 번째 판 고기 세 번째 판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까? 아 이게 고기가 많으니까 기분은 좋네 단백질 섭취 제대로 되고 무지한이 안 쎄어 월남산도 해먹을 수 있고 그런데 25분 만에 고기 3분 다먹어세요 이게 진짜요? 고기 3분 다먹 <목> 무한리피를 안먹은 사람들은 고기 더추가하시려면 음. 추가가 가능한데 비용부담이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먹것보다 무한으로 시키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먹다보면 끝없이 들어간다니까 우왜 음. 그래. 백탕이 맛이 자극적이지 않게 담백해가지고 끝없이 들어가네 음. 거기다가 육수가 부족하면 육수 추가도 있거든요 갖고 오셔가지고 육수 더 넣으셔가지고 시작하셔도 돼요 음. 음. <웃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고기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웃음> 고기 다섯 번째, <웃음> 다섯 번에 넣 먹을 줄 몰랐어요. 고기 아니 배불러서 안들어갔줄 알았는데, 말씀이 또 들어가네. 이거 먹고, 칼국수도 먹고, 죽도 먹고, 과일이랑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좋아. 역시 샤브샤브의 마무리는 죽이죠 죽 음. 음. 어, 죽 너무 맛있다 육수에 고기 다 5팔 넣었잖아요 쪼짠! 아, 육수가 고기, 고기 엄청 진한거야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국민의힘으로 아 이거 너무 행복해 뭐초콜 <웃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와, 되게 약간 가나 초콜릿 그런 느낌이야 딸러 초콜릿 아니고 음 <웃음> 네, 오늘은 건대에 있는 수당 샵을 퍼에 와서 무한의 피를 샵샵 한번 즐겨봤는데요. 어, 그냥 먹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한의 피를 드시는 게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주말보다도 평일이 더 좋은 것 같고. 여기가 건대 그 먹자고가 초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찾기는 되게 쉬워요. 뿐만 아니라 샐러드 바의 음식도 엄청 다양하고요. 야채들이 너무 신선해.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가족들도 많이 오고, 부모님 오시고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연인끼 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친구들도 같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온 가족과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단백질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